개에게 물리는 꿈은 피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로 기륭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에게 물리는 꿈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나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거미에게 물리는 꿈. 거미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재기하게 된다. 검은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검은 고양이는 자신의 콤플렉스와 단점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결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콤플렉스라고 생각되던 점으로 인하여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몽이 가능합니다.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이권과 명예를 얻는다.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착 큰 기관의 고위직에서 일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고양이에게 핥히거나 물리는 꿈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체면이 까기거나 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암시 구렁이나 뱀에게 물리는 꿈 일이 성취되고 재물이나 명예를 얻으며 좋은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게 됨 남의 집을 방문했는데 개에 물리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됨 대문에 묶인 개에게 물리는 꿈 대문에 묶인 개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취업하거나 협조기관의 도움으로 일을 쉽게 성사시킨다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 도마백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일반적인 꿈일 경우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된다. 독이 있는 모기에게 물리는 꿈여행성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망신살, 사고 등의 불운과 각종 질병, 전염병, 기부질환, 열병, 간염, 설사, 위장병 구설, 싸움, 시달림, 소송 등을 상징한다. 동물에게 팔을 물리는 꿈 동물에게 팔을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동물로 상징되는 권세나 이권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말에게 물리는 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지위가 오르거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꿈. 모기에 물리는 꿈. 전염병에 대한 경고다. 발가락을 쥐에게 물리는 꿈. 발가락을 쥐에게 물리는 꿈은 의외의 협조자가 생겨 사업 형편이 좋아진다. 뱀에게 물리는 꿈. 뱀에게 물리는 꿈은 연애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뱀에 물려서 죽었다면 그것은 흉몽입니다. 뱀에게 발목을 물리는 꿈. 뱀에게 발목을 물리는 꿈은 입학이나 취직을 하게 된다. 뱀을 보거나 물리는 꿈. 즉시 임신이 가능한 길몽. 큰 구렁이에 감기거나 물리면 큰 일을 하야를 인퇴할 꿈. 뱀을 잡거나 뱀에 물리는 꿈. 뱀을 잡거나 뱀에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돈과 재물을 얻을 예지몽이다. 뱀의 숫가 많을수록 이득도 많다. 벌레에게 쏘이거나 물리는 꿈. 벌래에게 쏘이거나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거나 질병에 걸릴 암시다. 주위에 자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하고 초조함을 뜻한다. 벼룩에게 물리는 꿈. 외행성 전염병에 걸린다. 깡패나 빚쟁이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 빈대에게 배꼽을 물리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두통, 성병, 구설 싸움, 소송, 시달림 등을 상징한다. 사자에게 크게 물리는 꿈. 사자에게 크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풀리고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 산속을 걸어가다가 동아뱀에게 물리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되고 태몽일 경우 소유자는 크게 출세할 아이를 낳게 된다. 새끼 강아지에게 물리는 꿈. 새끼 강아지에게 물리게 되면 자신이 조직에 가입할 가능성 이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합격이 예견됩니다. 아이에게 가슴을 물리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발진티프스 두통, 열병. 싸움 소송. 시달림 사고, 배신자, 도둑, 불청객 등을 상징한다. 전염병과 열병에 걸리게 된다. 재물 관계로 시비나 소송이 발생한다. 애원용 계획에 물리는 꿈. 주변의 손 아래 사람들이나 부하, 고용인 등에게 사기, 배신 내지 손절을 입게 되는 피해와 뜻밖의 불상사나 말성으로 곤욕을 치르게 된다.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계획에 물리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된다. 용에게 물리는 꿈. 하는 일마다 성사되어 재물이 풍족하게 들어오게 된다.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거나 명성을 얻게 된다. 용에게 자신의 귀를 물리는 꿈 용에게 자신의 귀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귀와 관련된 병을 앓거나 청각장애를 겪게 될지 모르니 유의한다. 이로 물거나 물리는 꿈 이로 물거나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상대방에게 물리면 권리 양도나 계약이 이루어지고 어떤 물체를 물었다 놓으면 상대방이 감화를 받는다. 이리에게 물리는 꿈 현재 꿈꾸고 있는 희망은 절망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에게 가슴을 물리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발진티프스 두통, 열병, 싸움, 소송, 시달림, 사고, 배신자, 도둑, 불청객 등을 상징한다. 전염병과 열병에 걸리게 된다. 재물관계로 시비나 소송이 발생한다. 임산부가 구렁이한테 물리는 꿈. 나라에큰 공헌을 하게 될 태아를 임태하게 된다. 자기 집계에게 물리는 꿈. 자기 집개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보거나 손재수 또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게 된다. 조개에게 손이나 발을 물리는 꿈. 조개에게 손이나 발을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착수할 징조다. 아니면 여성의 유혹에 매료되어 꼼짝 못하는 형상이다. 쥐에게 물리는 꿈.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생각나 처리하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지네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지네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커다란 위기와 변화를 겪게 되므로 새로운 투자 또는 융자 등이 필요하다. 지네에게 물리는 꿈 투자나 융자 받을 일이 생긴다. 그리고 말린 지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생긴다. 금전상에 큰 이익을 얻는다. 환자는 완쾌한다. 큰구렁이에게 물리는 꿈 큰구렁이에게 물리는 꿈은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명예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꿈입니다. 호랑이에게 덥적 깨물리는 꿈. 지유와 명예가 높아지고 부인명예와 안정을 얻어 입신출세하게 된다.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 행운이 따를 꿈이다. 금전과 지위를 얻고 소화성취가 이루어진다. 물리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